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들께서 와디즈 펀드 리워드를 받으실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알림 톡으로 해서 6시에서 6시 반 사이에 문자로 여러분들께 그 메시지가 갈 거예요 아 카카오톡 알림 톡으로 갈 겁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쿠폰 번호가 들어가져 있으실 건데 그 쿠폰 번호 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사이트에 들어와 주시면 돼요 예시 화면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렇게 생긴 알림 톡 메시지를 하나 보실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쿠폰 번호가 들어가져 있어요 이 쿠폰 번호를 이용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수강을 하시는 건데요 일단은 여러분들께 드렸었던 링크를 타고 들어와 주시면은 이렇게 생긴 모양의, 음, 사이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 만든다고 정말 힘들었는데요. 네, 여기에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어, 구매하셨던 리워드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해당하는 리워드를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패키지 신청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한번 진행을 해주십니다. 아이디가 없으실 테니까 회원가입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자, 회원가입 진행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패키지 안에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 해당하는 클래스들은 보시는 것처럼 개별로도 구매가 가능한 건데 개별로 사시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웃음> 개별로 구매하지 못하게끔 또 되어 있기도 하고요. 하단에 보시면은 코칭권을 구매하시는 경우는 구매하시면 되지만 안 하실 경우는 구매 안함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퇴사 어, 희망의 이름들 적어주시고 여러분 핸드폰 번호 여기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쿠폰번호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알림톡으로 왔는 그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쿠폰번호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줍니다 어, 패키지마다 제가 쿠폰을 다르게 발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맞는 패키지에 아닌 패키지가 아닌 다른 패키지를 선택하셔서 예를 들어 스타팅 패키지를 선택을 했는데 애착반에서 그 쿠폰을 쓴다? 그러면 쿠폰이 들어가지 않으시니까 참고해주시고 쿠폰 등록 버튼 누르시면 등록이 완료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결제하는 금액이 없이 여러분들께서 결제순환 하나 선택하시고 신청하기 누르시면 결제가 되지 않고 페이지가 넘어가서 패키지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이제 나이 강의실에 들어오셔가지고 강의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라이브라고 되어 있는 강의들은 제가 어, 요 날짜에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날짜에 여러분들 라이브를 수강하러 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북은 여기에서 들어가신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강의실 입장을 하실 수 있고 해당하는 강의 자료를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어, 영상 강의를 본다 그러면 은 제가 올려드린 영상 강의 클릭하셔서 강의실 입장하신 다음에 해당하는 강의들 순서대로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게 기본 리워드 인데요 기본 리워드 들어와 주시면 단톡방에 대한 링크와 암호가 있습니다 이 해당하는 부분 보시고 강의실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올라오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이용할 때 불편한 사항들 이런 것들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실 입장을 해주시게 되면 단톡방 입장을 해주시게 되면 은 여러분들께서 사이트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확인 받으실 수 있고 강의실 입장을 하시게 되면 은 리워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두 개의 리워드 파일 제가 여기에 안내해 드렸던 어, 제가 무조건 드리는 혜택이라고 드렸던 이 파일들이 여기 집으로 다 묶여져 있습니다 해당하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받아서 보시면 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톡방 운영은 웬만하면 어,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들어와서 이북을 e 보고 학습을 하시는 게 어려우신 경우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있는 단톡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내용들을 제가 100% 답장을 해드리지 못한다는 점도 유의해주시고요. 그래서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가지고 자주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들 답변해드릴 거고 그리고 기본 리워드에 90일 플래너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강하시는 그 3개월 동안에 매출을 올리실 수 있는 그 로드맵을 만들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진도 스케줄에 따라가지고 조금씩 변동하셔서 이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애착반 같은 경우에는 평일반이랑 주말반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주말반을 하고 싶다, 평일반을 하고 싶다 그러신다면 빠르게 강의실에 입장을 하셔가지고 이 해당하는 강의에 클래스 수강 완료라는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해당하는 강의에 대해서 신청을 꼭 해주세요. 그래서 저장해주시고 이렇게 해하셔야지 강의 수강 신청이 완료가 돼서 여러분들의 강의 그 예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착반 들어오시는 분들은 애착반 링크 따로 다 있으니까 그 해당하는 반으로 와주시면 좋겠고 어 조영미 강사님 수업이랑 그리고 음 제가 3억 공략 VOD들 어,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역억 리워드 네, 공약 파일도 여기 다 같이 올려져 있으니까 영상 강의 같이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쇼핑몰 완전정보 가이드 요것도 올려놨으니까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완료한 강의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 여기에서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 사이트는 요렇게 이용해주시면 되겠고, 단톡방에 오셔가지고 서로 많이 소통하시면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선한 영향력을 서로 끼칠 수 있는, 어, 좋은 서포터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이트 이용 꼭 해주시고 이북 열람률이 많지 않다고들 해요. 다운받아놓고 그냥 놔두기에는 트렌드가 너무 자주, 자주 바뀝니다. 그러니까 트렌드가 아직은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이 따끈따끈한 이 책을 가지고 바로 공부하셔서 매출 빠르게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